일단은 캠페인 기본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요걸 눌러주시면요 이 일반적인 캠페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건드릴 거는 어... 맨 밑에 우편번호 지금 현상태는 5 n 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주소를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로 그냥 해서 편집을 하셔서 주소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소가 없다 그럼 이제 이거를 오프로해셔서 그냥 이렇게 안 나오게끔 실제 이게 메일을 <웃음> 보낼 때 메일 하단에 주소가 나오거든요 ON으로 해놓으면 은 이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프로필을 누르면 어 프로필에서는 여기 건드릴 게 없어요. 우리가 주로 이제 요거는 주로 쓰는 영역이 아니라서 다시 권한으로 넘어갈게요. 여기 권한으로 넘어가면 확인된 옵트인 사용이라고 해서 체크가 3 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. 일단은 체크 3 개를 풀어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세팅이 됐는데요. 확인된 옵트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 소책자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이름하고 이메일을 이렇게 남기죠. 그러면 바로 소책자가 날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. 아니면, 어, 정말 신청하신 분이 맞습니까? 라고 메일을 한번 다시 확인 메일을 또 보내요. 이 링크, 이 메일 안에 이 링크를 눌러주셔야 최종 확인이 됩니다.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확인된 오트인 다른 말로는 뭐 더블 오프트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눌러서 활성화 시켜야 되나 이런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체크를 해제를 이제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